오늘은 제가 우물마루에 숨어있는 선조들의 지혜, 아, 우물마루의 구조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나무를 절단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 나무가 마른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마르면서 돕니다.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 돌아버리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을 목수가 존중하지 않으면 나무는 승기를 냅니다. 나무가 승질을 내서 터집니다. 자, 터진 부분 보여드릴게요. 자, 터졌죠. 다 터졌습니다. 이게 귀틀인데, 이 기틀인데 나무가 이렇게 돌거든요. 다 같은 방향을 돕니다. 햇빛을 받았던 그 영향에 의해서 이 도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나무를 아주 잘 말려서 다 돌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평과 수직을 각지로 만들어서 써야 되고 그 최대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 돌아가는 힘을 견딜 수 있게끔 이 무게를 두껍게 해줘야 되는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끼워 넣는 부분이 막장이라고 그러고요. 저 앞이 가 첫번째 끼워 넣는 초장이라고 합니다. 첫번째 대략 8, 9장 정도 들어갔는데요. 저 앞쪽은 폭이 좁고 이 뒤쪽은 폭이 넓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다리꼴인거죠. 요렇게 사다리 꼴인거죠. 얼마나 차이 나는가? 한 15mm 정도 차이 나죠. 사다리 모양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넓으면 끼워 넣기가 쉽겠죠.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나무가 마른다 라는 그 성질에 있습니다. 어, 나무는 이 길이 방향으로는 안 변하지요. 근데 이폭 방향으로는 변합니다. 줄어들거든요.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줄고, 얘는 이렇게 줄고, 얘는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나무를 아무리 잘 말렸다 하더라도 나무를 마지막으로 세팅을 할 때, 대폐질을 하고 껍데기를 벗겨서 또 하게 되면 나무가 또 마릅니다.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마르니까 세월이 지나면 여기와 틈이 생기겠죠. 여기도 틈이 생기고 여기도 틈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이 정도 한 70mm 정도에서 90mm 정도가 이판재이 마루장은 그 정도 줍니다 다 합하면 얘도 여기도 줍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 보세요 나무가 줄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줄었어요 여기도 줄고 얘도 이렇게 줄었어요 그럼 이 틈이 있으니까 밀어 넣어야겠죠 밀어 넣으면은 얘가 사다리 모양이기 때문에 저쪽 첫 번째 거는 조금 틈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이 막장 뒤에 쪽에 오는 것들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나무가 들어가면서 이쪽에 나무가 크니까 들어가면서 이 나무하고 어느 정도 밀착이 되겠죠. 그래서 사다리 모양을 한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 틈도 없애고 여기에 틈도 없애기 위해서 사다리 모양으로 했다. 여기가 막장인데요. 60mm 이상 많이 마르면 90mm까지 마릅니다. 엄청 마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정도 60mm에서 90mm 정도 끼우는 게 있으면 요게 나중에 땜빵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놈이 여기까지 와 있었죠. 마르면서 쫙 밀어 넣다 보니까 이만큼 줄은 거예요. 전체 8장을 다 합해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땜빵을 한 거죠. 그래서 우물 마루 같은 경우는 귀틀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귀틀입니다. 이게 마루장이고 지금 보면 크랙이 비스듬하게 가 있죠. 이 방향으로 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깃털을 진짜 들 돌아가는 나무를 가지고 잘 말려서 써야 하자가 덜합니다. 돌아가는 성질, 나무에 돌아가는 성질, 이거하고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피곤하죠. 어, 자 이렇게 우물마루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